안녕하세요. 이곳은 의왕 도깨비 시장에 위치한 반도전자입니다. 성능 좋은 소형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다양한 제품들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. 스포츠를 즐기는 입체적 플레이, 토토 프로토가 있습니다. 또한 로또도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주세요.